자 모두들 오늘 수업 시작이에요 국어 교과서 32페이지를 모두들 피세요 하,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나 어, 어라? 어, 어라? 아, 아이, 필통을 안가지고 왔네 아나 진짜 <웃음> 댕댕아 야 댕댕아 야 어, 무슨 일이야? 야나샤프인기만 나도 한 개밖에 없는데 아이번 국어시간에만 쓸게 좀 줘봐 아... 알았어 여기 아! 땡큐! 야 아까 빌려간 내샤프 이제 돌려줘 아이 진짜 좀만 더 쓰고 줄게 나도 이제 샤프 없어서 볼펜으로 적어야 된단 말이야 다음 교시 수학인데 볼펜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 아 미안 오늘만 좀 쓸게 아 내가 필통을 깜빡하고 안 가져오는 바람에 넌 공부 잘하니까 볼펜으로 계속 좀 적으면 되잖아 부탁 줘볼게 흐음. 그럼 내일은 주는 거지? 어어 그래 내일 꼭줘 왠지 안줄것같은데아 거참 되게 돌려달라그러네 진짜 차별아! 오늘 내 샤프 돌려주기로 한거 알지? 아, 어, 물론이지 댕댕아 음. 어? 근데 이거 어떡하지? 왜? 무슨 일인데? 아니, 그게, 어, 샤프를 집에 두고 왔네, 이걸 어쩐 담? 뭐라고? 아니 오늘 꼭 돌려주려고 했는데, 내가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오랬네. 내일 은 음. 돌려줄게, 댕댕아. 그럼 난 오늘 뭘로 적으라고? 그리고 그거 우리 아빠가 나 생일 선물에 사준 거란 말이야. 아이, 거짓말 치지 마. 무슨 아빠가 생일 선물로 샤프를 사줘. 어쨌든, 오늘만 좀 이해해줘. <웃음> 야, 리아야 응? 너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수학교 가서 좀 빌려도 돼? 나 어제 문제 좀 복습 좀 할게 음. 근데 오늘 5교시 수학 시간인데 아, 그 전에 돌려줄게 넌 필기 안 해서 문제 보기 쉬워서 그래 그리고 지금 3교시잖아 진짜 왜 그래 진짜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알았어 알았어 가져가 그래. 고마자 이제 수학 시간이에요 모두들 책 펴세요 수학 책이 어... 어 맞다 차별이한테 있지 차비라차비라내책좀 돌려줘 응? 차별아! 내책야 차별아? 차별아! 차별아! 야! 빨리 내책 내 내놔! 아... 진짜... 야, 김야 여기 이름 안 보이냐? 어? 수학책에 차별이라고 쓰여있잖아. 내 책이야. 야, 이거 내 책이야! 내책 내가! 야! 어허. 거기 따들고 있는 김니야! 너 나와! 응? 어, 수업시간이 누가 떠들래. 너 나와라. 응? 어, 저, 야리 선생님 차별이가. 어, 빨리 차별... 나가! 시끄러워 죽겠어! 어... 빨리 나가, 앞으로! 어? 빨리 나오려면, 나와. 못 나오냐? 어? 어? 어? 이 녀석 교과서도 안 가지고 말이야, 어? 떠들게 어! 하라고 말이야! 이 녀석이! <목소리> <목소리> 왜 울고 있냐? 나는 음, 음, 왜 화가 났는데? 자별인가내책가고 가고 안 돌려주잖아. 음, 나도 내 샤프 가져가고 아직도 안 주고 있어. 아빠한테 생일 받을 건데 사일이네 진도로가 안 돌려주고 있어. 뭐? 널 돌? 야너 돌? 이게 복수를 하고 싶어 물건 빌려간 거안 주는 척 못해 싶어도 혼내주고 싶어. 쉬히 쉬히 쉬히 쉬히 쉬히 쉬히 쉬히 쉬히. 어, 야, 걔나좀도좋주고 싶어. 어, 교교교과서 어, 좀빌빌려가도 될까? 음? 음? 그러니까. 오케이, 가져가. 고, 고마워! 꼭 돌려줄게! <웃음> 차별아! 넌 이제 큰일 났어! <웃음> 다음 교시 과학이네? 아이, 근데 또 교과서를 안 챙겼네? 음, 이번엔 누굴 걸 빌리지? 김야는 저번에 당사 안질 거고 대를 댕댕이? 댕댕이 정도면 왕중에서 또 빌려주겠다. 야 댕댕아, 야, 응? 나 과학 책좀나 예습 좀 하게. 어, 아안 되는데. 다음 시간 과학이잖아. 아 줄게. 나 예습 좀 하게. 곧 있으면 중간고사잖아. 음, 진짜 진짜 줘야 된다. 진짜 준다니까 뭐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쪼잔하게 그래? 너 그렇게 쪼잔해? 마음이 그렇게 얄팍? 어너 그릇이 그렇게 작은 놈이야? 어 아, 진짜. 아, 알았어. 여기. 진짜 빌려줄 거지? 고맙다 고마워. <웃음> 이걸 또빌려주나니 엉청한 녀석. 끼끼. <웃음> 이제 줘야 돼곧 과학시간이잖아 아... 아... 쏘리 안 주면 진짜 큰일나 빨리 줘 아, 미안 나도 과학책이 없어서 오늘만 좀 빌릴게 뭐? 난 그럼 어떡해 아... 알아서 해 쏘리 너 진짜 큰일날 텐데 <웃음> 갱갱이 며칠 전에 교과서 빌려놓건 도대체 언제 돌려주세요? 야, 진짜 미쳤냐? 응? 아 미안, 아니 난 주려고 했는데 주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가서 안 줘. 텐첸 누가 말이야? 누가 이 왕일진님 책을 어 줘? 여기에. 그러니까 일진아 저 차별이라는 애가 자기 과학책이 없다고 옆반에 아무나한테 빌려오라고 차별이가 댕댕이 보고 시킨 거야 야 내가 언제 니네 왜 거짓말해 음, 그렇구나 그러면 애가 내 과학책을 굴까가려고한 거네 아니, 난이 것들은 몰랐지. 난 안되겠다. 따라 나와. 아, 아니야. 진짜 미안. 아, 진짜 미안. 진짜. 어 진짜. 따라 나와! 아, 진짜. 미쳤냐? 돈 썼으면 바로바로 돌려줘야지. <웃음> 리얼 리얼 크 그래요. 나는 진짜 안 되겠다 마자라 영풍진과도. 너또 하는 게 말이야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